개발하시면서 어, 이아니요 네, 맞습니다 어, 처음 해보는 어, 엔 어,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 어, 그러니까 뭐냐면 어, 항공기용 분류 제대위원이라는 것을 는데요7 5초에 그래서 엔진이 폭발하기 좀 쉬워요.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서 야 우리가, 우리가 제작을 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결을 해서 삼 개월 정도 걸리면서 저희가 해결을 했죠. 지금 이만 불을 막고 있는 오우스는 협입니다. 발사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또는